둥그스러운 느낌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남자분들은 좀 각져야 이마가 좀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거나 완전히 각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불규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불규칙이 되게 이걸 기반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동그랗간는 완전히 각지진 않고요 조금 더 이제 둥그스러운 느낌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아무래도 좀더 각진 느낌이 남성 느낌을 좀더 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는 처음부터 여기에 두꺼운 머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는 가능하면 이쪽 측면하고 앞쪽 라인에는 얇은 모발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 이런 영역 지금 표시하는 이 정도 영역에는 얇은 모발을 가능하면 많이 씁니다 한이 정도 영역까지 그리고 두꺼운 모발은 이 안쪽 가운데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갈 수록 많이 쓰게 되죠 여자라인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관자놀이 쪽을 향해서 약간 둥글게 나갑니다 홍선을 향해서 관자놀이 피크 여기까지 향하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잘안 됐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인프라 템포랄 에이요 그러니까 관자 하방 영역이라고 하는데 광대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디자인해서 구렛나루를 만들어주면 여기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얼굴이 구렛나루 앞쪽이라고 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 여기까지 여자분들이 하는 경우는 좀 좋아요 여자 구렛나루는 사실 너무 두꺼우면 남성스럽기 때문에 심각하게 두껍게 들어가진 않지만 약간 들어가면 오히려 약간 애교머리처럼 생긴 실 기쁩니다 여기도 잘 표현은 안됐는데 관자들 핏두를 약간 이제 튀어나오게 한번큰 S자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나무래도좀 자연스러운 게 여성 헤어라인의 특징. 위도우 스피크라고 하는 약간 상각 모양이죠. 이걸 밋밋하게 달라는 분도 있지만, 이거 있은 게 훨씬 자연스럽고요. 환전한테 꼭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동의를 구았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무툼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요. 불규칙이 불규칙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불규칙을 그리고 이대로 일렬로 또이식하는게 아니라, 이걸 이식할때또 저희가 이 선을 기반으로 또 불규칙을 또 나름을 또준비서 불규칙 안에 또 불규칙을 계속 안에 넣어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마 모양을 남성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는 거고요. 예, 여성분들은 동그란 이마지만 남, 남자분들은 좀 각져야 예, 이마가 좀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관자놀이 쪽도 해서 예, 너무 넓으면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얼굴 비율에 맞춰서 같이 이마 라인과 맞춰서 이쪽에 이제 라인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 옆면과 헤어라인 바로 위쪽에는 머리카락 하나짜리가 들어가요. 네, 가는 머리카락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는 머리카락이 굵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굵은 머리카락이 들어가 보이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머리카락을 앞쪽에 놓고 뒤쪽으로는 볼륨감을 위해서 굵은 머리카락들을 저희가 M자 쪽으로 해서 이쪽에 굵은 머리카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구렛나루 쪽까지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거나 짧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 길이를 맞추기 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얇거나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다시 연결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얇은 머리카락을 써야 돼요. 여기도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 폼 스타일 유행할 때. 아 그때는 이제, 고원장님 수염이 만드시지만, 네. 보통 한국 사람은 수염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를 이어서 수염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새는 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10년, 1년 정도 전에 한번 되게 유행해서, 그때는 여기까지 막 많이 했었거든요. 아, 저는 그 리폼 스타일로 해달라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잘 놀으셨습니다. 피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통 여기, 제가 생각하는 여성 헤어라인 6에서 6.5cm, 남자는 6.5에서 7cm 정도인데, 이 기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의사 선생마다다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댄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맞췄거든요 남자가 여성이나 그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성은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때도 있죠 여성은 네. 가능하면 맞춰주지만 남성은 모발이 추후에 탈모가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네. 좀 보수적으로 그냥 넓은 이만 돼도 괜찮아요 하시면 라인이 여기가 사실 은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높게 잡아서 저희가 애초에 디자인 한턴 맞추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으시 맞아요.